그래서 원래 1,400을 주는 건 똑같은데 네. 17세 아이고. 이상도 2 네. 4 0 0달러를 준다. 그래서 이제 오바마케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좀 늘려준다고 합니다. 음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.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.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미닛. <웃음> 오, 어제 제가 이 예산 조정권 행사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네. 이거를 사실은 어제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음. 한 명, 한두 명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. 음. 너무 크다. 음. 1조 9천억은 너무 많은 돈이고, 이러다 나라 망할 수 있다, 이러고 반대를 하고 있어서, 음. 그러면, 뭐, 과반 찬성해야 되는데,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분, 그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을 좀 달래려고, 어. 약간 조정을 했어요. 어저께 오, 통과할 오, 오, 때. 오. 그래서 원래 1,400을 주는 건 똑같은데, 네. 원래는 7만 5천 달러, 그러니까 자기 연소득, 7만 5천 달러 이하 개인한테 1,400을 주는 거였는데, 음. 이거를, 5만 달러로 좀 낮췄어요. 아. 그니까 돈을 연소득 5만 달러와 7만 5천 달러, 그 사이에 원래 이거 현금 받으셨던 분들은 못 받아요. 아. 네, 그래서 조금 아마 그분들은 액수를 좀 낮춰서 네네. 받긴 받을 텐데, 그래도 1,400을 다 받지는 못한다. 이 부분이 음. 좀 달라졌어요. 음. 그러니까 연소득 싱글인 경우에 5만 불, 5만 불. 음. 그리고, 어, 그니까, 그 개인 기준 소득이 5만 불이래요. 그러니까 부부 합산하면 10만 불, 10만, 불. 응. 10만 불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대신 뭐 만약에 그 집에는 어 혼자 가장 혼자서 돈을 번다. 응. 이런 경우는 7만 5천까지도 준대요. 예. 네. 네,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. 그래도 네. 1,400달러가 어, 지급이 될 거라는 거. 그리고 이번에 네. 좀 달라진 거. 네. 원래는 17세 이하 아동들. 네, 네, 네. 지난번에 다 받았죠. 네, 네, 아이들. 네, 네, 네. 아이들 다 600달러씩 줬는데 17세 이상, 17세 여기 고등학생이거든요. 음. 17세 이상부터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사실 이 경기부양한 현금 본인들이 직접 인디펜던트로 뭐 돈을 벌고 세금 보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동안 못, 못 받았어요. 어, 못한 받았어. 번도.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준대요. 어이구. 17세 이상도 2 네. 4 0 0달러를 준다. 어. 그러니까 디펜던트일 경우. 네네네. 네. 어. 그런, 그렇게 요번에 어, 그래서 조금 더 많아졌다는 음. 거 그거 하나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, 우리 실업수당. 실업수당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받고 계시니까 궁금하실 텐데, 어, 지금 300달러 주당 받고 계시죠? 연방에서 지급하는 거. 근데 7억, 어, 이제 300달러가 그 400으로 오릅니다. 실업수당이. 네. 네. 400달러로 인상이 되고, 어, 그리고 이게 9월까지, 9월까지 연장이 될 거예요. 예, 네. 이제 9월까지는 계속해서 매주 400달러씩 받는다는 거. 네. 그리고 뭐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음. 알고 계시고, 그 다음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시죠? 이 PPP 혜택, 어,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PPP 혜택, 어, 하시던 대로 그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. 또한 가지 이제 좀, 어, 더해진 게 있는데, 어 스몰 비즈니스 업주한테 상환이 필요 없는 그랜트를 준다고 합니다. 이번에는 음. 그러니까 PPP는 일부 상환할 필요가 없지만 또 상환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죠.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완전히 상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그랜트를 주겠다 음. 연방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. 그렇죠. 세금 보고 할때 그렇죠. 예. 예. 네. 네,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해당이 될 거예요. 음. 근데 그 원래 자녀들, 그러니까 디펜 디어 디펜던트 자녀들한테는 이 어,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줘서 보통 2,000달러씩 줍니다. 네, 예, 네, 그렇게 받으셨나요, 혹시? 기억이 안 나네요. <웃음> 2,000달러씩 아마 다 알고 들 계실 건데 근데 이게 6세, 오릅니다. 그래서 어, 6세에서 17세 자녀를 둔 사람들은 어, 3,000달러까지 오르고요. 오. 1,000달러가 오르죠. 그리고 오. 6세 미만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한테는 3,600달러까지 오릅니다. 야, 다자녀 가정은 좀 좋겠네요. 굉장히 좋게 네, 되죠. 네, 네. 이게 또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, 어, 지금, 어, 부모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 그렇죠. 어디 맡길 데가 그렇죠. 없고 학교도 지금 비대면 수업이 음.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들 좀 아이들 어디다 맡기거나 뭐 내니를 쓰거나 뭐 음. 이런 비용들을 아마 보조해 준다는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할수 있게끔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이거는 다 100% 세금 환급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. 만약에 부양 현금에 요번에 어. 또 세금보고 우리가 철이잖아요. 그렇죠. 세금보고 세금 하고 네. 얼추 이제 뭐 3월 4월이면 이제 그 음. 세금 환급금 받는단 말이에요. 음. 그럼이동까지 하면 어, 굉장히 요번에 봄에 많이 받으실 걸요. 힘드셨던 분들. 네. 요즘에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파산 음. 신청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어려워서. 그렇죠? 네, 그런 분들 그런 도움 분들 많이 되겠죠. 될것 네. 같아요. 그리고 어 사실은 자녀가 없는 그냥 일반 성인들 세금보고 해도 뭐 딱히 그분들 혜택 받은 게 없었단 음. 말이에요.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최대 1500달러 텍스 크레딧 제공한다고 합니다. 음. 그러니까 자녀 없으신 분들한테도 요번에는 우리 세금 환급금 많이 받게 생겼어요. 어, 그러네요. <웃음> 저서 층일 경우입니다. 그 그런 경우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바마 케어, 음, 어, 네, 오바마 케어 네, 사실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고 사실 그 작년에 워낙 실업률이 급증을 하고 직장 뭐 해고되신 네, 네. 분들이 많아서 직장 보험이 잃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바마 케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좀 늘려준다고 합니다. 음. 보험료 좀 싸지겠죠? 보험료 싸지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수입의 8.5% 이상 납부하지 않게끔 네, 이렇게 네, 규정을 네. 했다는 거 그리고 어나 오바마케어 뭔지 잘 모르는데 네. 어 그래 나 들어야 되는데 하고 원래는 항상 그 전해 12월 말이면 딱 끝나요. 음. 그 접수 기간이 근데 올해는 지금 늘렸어요. 그래서 5월 15일까지로. 오. 그래서 5월 15일까지 아직도 오바마케어 네,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뭐 보험료도 많이 싸지고할 테니까 꼭 5월 15일까지 네.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여기까지가 아마 거의 이안 그대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금으로서는 되고 있습니다. 네. 좋아요. <웃음> <웃음>